자, 이렇게 기본 씬을 불러왔으면, 이맨 처음에 있는 기본 오브젝트들을 전부 다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거나 A를 누르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그 후에 Delete 키를 눌러서 전부 다지워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조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큐브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누르시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추가한 창이 나오는데, 자, 여기 메시에 큐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큐브가 나옵니다.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 만들자마자 왼쪽 아래 보면 이 오브젝트에 대한 설정을 할수 있는 이 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 이동이나 다른 행동을 할 경우 이 오브젝트 창이 사라지므로 저쪽에서 수정을 하고 싶은 경우 이동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수정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큐브를 불러와서 보면 일단 기본 사이즈가 2m입니다. 자, 기본 사이즈 2m 그대로 갈 거고요. 자, 밑에 이동 옵션이나 회전 옵션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바닥 부분을 딱이 x축에 맞춰 주기 위해서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브젝트 모드 상태인데 F키를 누르면 이렇게 에디트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에디트 모드에서는 이렇게 점이나 선이나 면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각 1번, 2번, 3번이 단축키입니다. 자,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 이 밑에를 잡아서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뒤에가 안 잡히는데 이 뒤에를 잡는 방법은 시프트로 추가로 선택을 해준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귀찮으니까 Alt Z를 누르면 이게 반투명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뒷면도 다 잡힙니다 이 상태로 Z축으로 1만큼 올려 주겠습니다 지름이 2m여서 반지름인 1m를 올리면 이렇게 x축에 딱 맞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높이를 좀 낮춰주기 위해 반대로 윗면의 z축으로 마이너스 0.5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이제 a키를 눌러 전부 다 선택한 뒤에 스케일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을 저는 이 Z축을 제외하고, 한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5를 주면, 곱하기 5가 돼서, 10칸씩 지름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둥을 만들어주기 전에, 이 오브젝트의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름을 바꾸는 법은, 이 아웃라이너 창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볼 수도 있고, F2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름을 바꾼 창이 뜹니다. 저는 뭐 라운드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체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큐브를 불러올 건데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만는 이유는 이 에디트 모드에서 이 오브젝트들을 불러오게 되면 이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 두 개가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키로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두개다 선택이 됩니다 물론 이 L키를 누르면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을 할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상당히 편집할 때 불편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이거를 기록하기해서 돌아 주시고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렇게 큐브를 만들면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프론트 뷰로 간후 위쪽으로 좀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이 주황점이 이동을 안한걸볼수 있는데 이 주황점은 중심점입니다 자이 중심점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이나 회전을 할때 중심점에 맞게 스케일이 되거나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에디트 모드에서 만약 이렇게 좀 다른데다 두고 스케일이나 회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구조 바닥에 딱 맞게 중심점을 옮기고 싶어서 에디트 모드에서 이렇게 z축으로 1을 올리면 이렇게 X축에 딱 맞게 올라오기 때문에 딱 중심점이 바닥에 맞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와서 Z축으로 0.5를 올려줍니다. 자, 0.5를 올리면 지금 이 바닥의 높이가 0.5이기 때문에 바닥에 딱 맞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에디트 모드로 와서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세 개를 둘 것인데요. 자, 저는 이 중심점을 가운데에 두고, 이렇게 한쪽에 둔 다음에, 회전을 해서 여기 세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 모드에서, 일단은, 이렇게 좀 얄싹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프론트뷰에서, 높이를, 한, 이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탑뷰에서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 이 끝쪽에 위치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에디트 모드에서 계속 이동하셨으면 중심점이 가운데 있는데 이때 오브젝트 모드를 활성화 한 다음에 회전을 제트축으로 하시면 이렇게 딱딱 맞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쪽에 두 개를 받기 위해서 이 링크 복사라는 것을 할 것인데요. 링크 복사는 Alt D로 할수 있고 이렇게 에디트 모드에서 하나를 편집하면 둘다 편집이 되는 게 링크 복사입니다. 자, 그냥 복사 같은 경우. i f 트 d인데요 이렇게 에디트 모드에서 편집을 하더라도 완전히 독립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딱히 영향을 받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제할 것을 선택해 주시고요 alt d를 누른 다음에 바로 로테이션 키 r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복제 후 회전까지 활성화 되는데요 z 축으로 90도 해주시면 이렇게 딱 90도 돌아가는 걸볼수 있는데 이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입력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Alt D를 누른 다음에 똑같이 90도 마이너스를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동은 완성되는데요. 모양에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lt Z를 눌러주시고요. 자이 끝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조금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링크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이 편집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이쪽에 유리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Shift-A를 눌러서 큐브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중심점을 바닥에 두시고요 그다음 0.5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0.5 안 올리고 그냥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로 해도 크게 지장은 없긴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 모드에서 일단 X축으로 좀 스케일을 얇게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답뷰에서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이제 Y축으로 다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게 좀더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게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똑같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Alt D를 눌러 링크 복사한 뒤 마이너스 90도로 회전을 해주면 자, 수조 유리도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일단 높이를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잡아 주시고요 Z쪽으로 올려줍니다 땅이 된것 같습니다. 자, 아웃라이너 창에서 이 오브젝트들의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정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에서 같은 오브젝트들은 붙여넣기로 빠르게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꿨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돌과 수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